아이쿠 반갑습니다 구랑사가 시간 출발해보도록 할텐데요 자 이번에 말이죠 소수의 취향이라는 그런 컨텐츠가 진행중이죠 보수의 취향을 존중하는 그런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취향 중에 소수가 선택한 취향이 승리하는 컨텐츠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자신의 취향을 선택해주세요 자유롭게 취향을 선택해주는데 더 적은 선택을 받은 취향이 더 많은 포인트를 획득하고요 이벤트가 종료되면 누적 포인트 기준으로 보상이 획득되게 되는거죠 이벤트 입장할 때 입장 기회가 소진되고 이벤트 진행 중 포기하면 재입장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살짝 지어 분리하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건 안된다는거야 한번 들어가면 딱 해야 되고 자 보상이 중요하겠죠 보상. 성목의열매 받을 수가 있겠고 골드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델리아의 골드 상자 여기서 10만 골드부터 무려 1000만 골드까지 무작위로 획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되면 1000만 골드 네, 그 다음에 SS 아티팩트 상자 조각 받을 수 있는 자, 이동 한번 해볼까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지금 약간 떨리는 게 뭐냐면 굉장히 가치가 높은 이벤트인 게 지금 토요일 1시에서 1시 1 0분까지예요딱 10분만 열립니다 그래서 밤에 한번 열리고 밤에 10시에서 10분 한번 이동해서 앞에서 대기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1분 40초 전이고요. 벌써 와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네요. 자 잠깐 조금 기다리는 사이에 또 이번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자 신규 그랑 웨폰 치치 구모가 나왔죠. 자 스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스킬 나이트메어 웹 어, 요마의 부채를 소환해서 단일 적에게 200% 물리 데미지, 적에게 100% 확률로 20초간 몽환의 주시 상태를 부여하는데, 몽환의 독 상태의 적에게 스킬 데미지 50% 데미지 부여가 있겠습니다. 이 무슨 효과인지 한번 봅시다. 자 몽환의 주시라는 게 뭐냐? 오 중첩시 40초간 몽환의 독 상태가 부여되는 그런 효과가 되겠고요 그 몽환의 독이 들어가면 나이트메어 웹및 어드밴스 오비스 브어 스킬을 쓸때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중첩시키 놓고 몽환의 독상태 뜨면 은 추가 데미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방 스킬입니다 여마이부채 소환에게 단일 적에게 380% 물리 데미지 적에게 몽환 주시 그리고 몽환의 독 상태가 되면 스킬 데미지 50% 데미지를 두번 부여한다 그런 메커니즘을 가졌습니다 패시브 아군 모두에게 크리티컬 어프로즌과 5% 증가 그리고 적의 HP 10% 낮아질수록 크리티컬 데미지 2%씩 증가 최대 10%까지 해서 치확치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극초월 하게 되면 은뭐 크리티컬 증가가 있겠고요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도 있겠습니다 치댐이 최대 20%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고 치확이 10%까지 되겠다 그 다음에 풀초월을 하게 되면 은 그냥 기본 스킬일 때 몽환의 독 상태의 적에게 스킬 데미지 50%짜리를 두번 해방 스킬일 때는 이거를 세번 준다 세번 준다 이렇게 강화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곧 소수의 취향이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요거 좀 즐겨보고, 한번 즐겨보고, 그 다음에 오늘 치치구모도 살짝 뽑아서, 한번 이펙트 정도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의 취향 10초 전, 3, 2, 1, 자, 그닥. 입장합니다. 자, 들어가고 있어요. 이야, 흥분감이 재밌는데? 질문과 함께 제시된 선택지에서 자신의 취향 하나를 골라주세요. 자, 자, 자, 오! <웃음> 라운드 1. 선호하는 이동수단을 알려주세요. 버스, 지하철. 사실 버스가 더 소수취향이지 않을까? 아, 저.. 아, 잠깐만 눈치를 잘 봐야 되는구나 이거. 소수취향. 잠깐만 어디가 소수취향이야? 지하철. 어, 내가 이렇게 흔들리면 안되는데?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눈치게임이네 이게. 문제의 승자는 바로바로. 바로. 어, 무승부입니다. 무승부입니다. <웃음> 무승부. 오케이. 다행이다. 잠깐, 눈치 잘 봐야 되겠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 사랑스러워. 아니, 내가. 나는 이건데. 나는 사랑스러운데. 사랑스러워. 쩡 아니에요? 솔직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보다 나는 사랑스러워야. 아니, 내 취향대로 갈게요. 눈치 안 봅니다.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 사랑스러워. 자. 자, 크다! 아! 졌다. 아니 이게 소수의 취향이 아니었다고? 자 봄하면 떠오르는 꽃을 골라주세요. 개나리, 진달래. 아이 눈치게임이네. 십십이네 지금 현재. 십십. 이번에는 진짜 눈치껏 할게요. 눈치껏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치게임으로. 5, 4, 3, 이, 아! 안 보여주는데? 진달래! 진달래 왠지 더 솟을 것 같아. 개나리가 더좀 대중적이지 않나? 진달래 썩리 멋진 디너 파티에 악세사리 하나를 착용한다면 아, 악세사리 하나만 한때 제가 목걸이 좀 하고 다닌 적도 있긴 해 약간 그 히피 스타일 히피 스타일 목걸이 반지는 근데 되게 반지가 훨씬 대중적인 것 같은데 목걸이가 소수 취향 아닌가 목걸이 아 이게 성에 따라서 달라 가지고 또두르두르두르두르르르 파크닥 목걸이 승리 맞나 어? 선호하는 여행지를 골라주세요 자 일부러 야 내가 이쪽으로 쏠린 것처럼 보여줬다가 해외로 타빠질게요 해외여행 가고싶어 내가 <웃음> 아, 잠깐만 아, 가고싶어서 눌렀어요 나도 모르게 코로나 때문에 아무 때도 못나갔다가 가고싶다 이런 무승부 무승부 오케이 좋아요 어? 끝났네? 야, 이 컨텐츠 재밌는데? 중점 합시다. 4위, 4위. 어때? 4위 어때? 30명 중에 4위 아니야? 30명 중에 4위입니다, 여러분. 30명 들어왔거든. 와, 조금, 야, 형 조금만 더 있으면 1위 할뻔 했는데? 아, 이거 1위 한썰프다 1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영상 제목 한번 세게 한번 가자. 소수의 취향 컨텐츠. 랭킹 4위. 자 하여튼 어 요거 하, 한 번밖에 못한다니 너무 아쉽네요 이거 끝이가 이제 한번더 못 들어가요 와 요거 굉장히 그 밀당이 강한 컨텐츠네 어 굉장히 재밌겠습니다 맨날 싸움만 하다가 약간 요런 컨텐츠 하니까 재밌네 자 그러면 이마 이거 카르트 요기 그랑 웨폰 치치고 한번 가볍게 뽑아가지고 뚝딱 뽑을게요 뚝딱 뽑고 이펙트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오른로야 오른쪽 야 천장 갈 필요 없어 바로 뽑자 이브야? 이것도 음? 우리 최근에 이제 우리 이브랑 어, 이브를 한번 제가 실수로 갖다 팔았죠. <웃음> 멈춰! 딱 팔고 그 뒤로 이제 어, 고기 센터에 문의해서 돌려받았습니다. 이게 어, 연 1회까지 실수로 판 거를 복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복구가 됐고 지금은 이브하고 결실 맺기를 성공해서 지금 이브 레벨도 빵빵 다만렙까지 찍어줬고요. 지금 같이 잘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뽑기가 잘 되지 않을까. 는내 생각이고. 야, 이브야. 아이, 자식, 진짜. 그때 팔았던 거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든 너를 다시 되찾았잖아. 그럼 좀,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 용서가 안 되나보네요. 어. 진심 마음에 안 드네? 야, 잠깐만. 이브야. 지금 너, 그렇게 깐다고 나를? 진심이. <웃음> 와, 진짜 내가 진심 마음에 안 드나봐요. 어떻게 단한 번에 SSR이 안 뜨냐? 대놓고 나를, 매기는데? 니네 고양이 데리고 와. 마니고양 네 어, 그렇지. 모로야, 부탁한다. 우리 모로가 사실 주인공이었던 거야. 모로가. 모로야! 가자! 그렇죠. 어? 뜨나? 천장 다 와가지고 뜨면 어쩔 수없으 천장은 또 가긴 가진 가, 가, 가, 가, 가, 자, 어? 임마네. 그거네. 이, 이 자식, 제가, 어? 주옥실이네 아하. 그나마, 이제 요것도 이제 100%라가지고, 천장 도달만 하면 죽인 주겠지? 예, 고마워요. 우리 이브 삼촌한테 복수할 거다 했으면, 우리 다음부터 좀잘좀 좀 부탁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너무 그러지 말고, 진심 마음에 안 드는 좀 이런 상처들은말좀 하지 말고, 임마. 자, 모로야, 같이 가자. 확정입니다, 이번에는. 확정! 비시고 나옵니다. 요게 그랑의 폰. 너를 내 소유물로 만들어, 내 소유물로 만들어 줄게 오시 멘트 좀봤시자 스킬 한번 보겠습니다 착 나시 막 돌아가지고 갈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해방기 한번 보도록 하죠 해방기 와와 굉장히 임팩트 있고 사악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투 풀로 돌려보면 이런 느낌이 나겠죠 자, 스킬 나옵니다! 자자자자자! 몽환의 주시 당하면서, 이제 런 애들이 이제 맷집 좀 되다 보면 몽환의 주시가 이제 스택이 쌓여가지고 몽환의 도구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스킬이 추가 됩니가초울 상태에 따라서는 2 추가, 3 추가까지도 가능한 그런 그랑웨폰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아, 요거 재밌었어요. 어, 한 번씩 또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시간이 좀 너무 짧나? 좀 자주 해주면 더 좋겠다 이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은 한주 되시고요 여러분. 또 만나요. 굿! 바이!